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는요 상승 곡선을 표현하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렇게 도형이 이동하면서 하나하나 차례로 나오게끔 만드는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일단 가장 먼저 화살표를 그려줄 건데요 이 화살표는 곡선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형과는 조금 다르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 상단 삽입을 들어가셔서 도형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보시면 선 중에서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그릴 때 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화살표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일단 왼쪽에서 마우스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중간쯤에 가서 클릭하면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동그랗게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마우스를 오른쪽 상단으로 이동시키면 더 동그랗게 변하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안되시는 분들은 한번씩 꼭 연습해 보시고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여기에 보시면은 화살표가 크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화살표는 여기에 보시면 실선에 있는 이 다양한 옵션에서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옵션들을 잘 봐주셔야 돼요 일단 너비를 저는 한 13포인트 정도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굉장히 굵어지죠? 그리고 화살표의 꼬리 유형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시작했으니까 여기는 끝이겠죠? 꼬리니까 꼬리에서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화살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곡선 모양의 화살표를 금방 만들어 봤는데요. 난이 굵기를 더 굵게 하고 싶다 하시면 한 16포인트 정도까지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이외에는 여기 곡선에 그라데이션을 넣어줄 건데요. 색상을 저는 어떤 색상을 넣어줄 거냐면, 일단 그라데이션 중지점 두개 삭제해주고요. 맨 왼쪽과 오른쪽에 색상을 넣어줄 겁니다. 저는 맨 왼쪽에는 주황색, 그리고 맨 오른쪽엔 보라색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줬더니 좌에서 우로 가면서 밝아지는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완전 간단하죠? 자 이렇게 화살표를 만드는 게첫 번째 단계였고요 그두 번째 단계는 더 쉬우니까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삽입 도형에 들어가셔서 원 도형을 삽입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을 선택하신 뒤에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삽입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정원이 그려질 거예요 이후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채우기 색상은 흰색으로 일단 너비를 굵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너비는 한 7pt 정도로 해주도록 할게요. 이후에 그라데이션 선에서 여기 있는 화살표의 색상과 똑같은 색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중앙에 있는 중지점 두 개를 제거해주시고요. 그리고 색상을 보라색 그리고 주황색으로 바꿔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도형 하나 만들어 줬고요. 이후에는 여기 중앙에 아이콘을 삽입해 줄 건데요. 아이콘을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피스 365나 오피스 2019 설치형 버전을 활용해 주시는 분들은 상단 삽입 탭에 가시면 여기에 아이콘을 선택하셔서 내가 마음에 드는 아이콘을 어떤 것이든지 삽입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삽입해 볼게요. 삽입해 줬고요 그리고 색상도 내 마음대로 보라색으로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아이콘을 삽입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다양한 아이콘들을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원하는 내용을 검색하신 뒤에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PNG의 형태로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오피스 365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 365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아이콘을 삽입해 주신 뒤에 여기에 여기 상단에 텍스트 상자를 삽입해 주도록 할게요 텍스트 상자는 이렇게 삽입을 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만 만들면 이제 끝이에요 안에 있는 아이콘과 도형을 선택해서 그룹화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효과 중에서 저는 확대 축소 애니메이션을 넣어줄게요 그러면 천천히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있는 이 애니메이션은 밝기 변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의 순서가 원 도형부터 나온 다음에 텍스트 상자가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전체 다 클릭할 때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있는 이 애니메이션을 클릭할 때가 아닌 마우스 오른쪽 이전 효과 다음에 시작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원 도형이 나온 뒤에 텍스트 상자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전체 다 선택하셔서 복사를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복사를 해줬습니다 텍스트의 위치만 따로 선택해서 이동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중앙에 들어가 있는 아이콘들은 마우스 오른쪽 그래픽 변경 아이콘에서 를 선택해 주셔서 간단하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것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슬라이드 쇼 하게 된다면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곡선 화살표를 애니메이션을 줘야 하는데요 곡선을 선택해 주신 뒤에 닦아내기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저는 왼쪽에서 선택해 줄게요. 그러면 0.5초라고 하는 시간 동안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이것을 10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0초를 해주게 되면 이 다섯 번째 적용한 이 애니메이션이 10초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일단 제일 위로 옮겨줄 거고요. 자 어떠셨나요? 이런 방식으로 상승하는 애니메이션 디자인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마세요 그럼 안녕